내가 급하게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싶다,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국 가셔서 이두 가지만 써보세요. 관리시니 오늘은 제가 여드름 진정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연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 건데요. 실패 없이 효과본 약국 아이템입니다 짧게 갑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에크논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여드름에 가라앉혀주는 제품으로 유명하고 유명 유튜버님들께서도 이미 추천을 많이 하신 제품입니다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처방전은 필요 없고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메인성분은 이소프로필 메틸페놀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 악화를 막아준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여드름 진정용으로 쓰던 큐아크네 크림보다 이소프로필 메틸페놀 성분이 7mg 더 들어있어요. 개인적으로 일반 붉은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의 효과를 봤고요. 염증이 커지거나 악화시켜주는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솟아올라왔던 여드름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좀 제거해준다? 다음날 일어났을 때 크기가 확실히 좀 줄어 있었어요. 내가 며칠 뒤에 친구를 만나거나 여자친구, 남자친구를 만난다. 중요한 자리가 있다 하실 때 여드름 부위에 미리미리 발라서 진정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용방법은 세안 후에 적당량을 1일 수에 환보에 도포한다. 즉 하루에 수시로 바르란 말입니다. 제형은 크림 타입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큰 자극감은 없었고 나름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물론 이게 빠르게 흡수되진 않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투명하게 흡수되더라고요. 다음은 이 에스로반 연구. 이 연구를 좁쌀 여드름에 바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사님 견해로는 이 에스로반 속 주성분이 무필요존제즉 항생제 성분으로 일반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에 발라주라고 하셨습니다. 보통 여드름은 짰을 때 알맹이가 좀 있는 편인데 모낭염은 알맹이 없이 피나 고름만 나온다고 해요.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. 또이 연구 자체가 항생제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성이 있다고 해요. 연속으로 10일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고 상태가 오전이 안 된다면 피부과로 방문하시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. 연구의 제형은 마데카솔처럼 점도가 높고 오일리하기 때문에 외출 안 하는 날에 바르시거나 자기 전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즉 엑스로반 연구는 모낭염에 쓰시고 일반 여드름이나 화농성 여드름에는 에코논 크림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까지 약국에서 살수 있는 여드름 제거 아이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일반 화장품의 성분으로는 여드름을 빠르게 진정시키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여드름을 없애고 싶다 며칠 뒤에 친구랑 약속이 있거나 데이트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약국 가셔서 이두 제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관리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 12년 이었습니다